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등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였던 태영호, 지성호 두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니만큼 제 이야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의 김근식 교수의 두 가지 지적을 두 당선인과 그 소속 정당들에 들려주고 싶습니다. 우선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당선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두 당선인은 정보와 자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인으로 입장을 낼 때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. CNN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한다고 확언하거나 국내 언론에 죽은 게 확실하다고 확언하는 건 분명 잘못된 태도이고 북한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자세입니다. 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김 교수는 두 당선인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드러난 후두 당선인과 각 소속 정당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명을 거듭하거나 정치적 쟁점화로 대응하는 건 우리 야당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는 결과가 됩니다. 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 교수의 지적대로 도 당선인과 그 소속 정당은 이번 일 계기로 자칫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